하시다 보면 히터가 동작을 잘 안할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때는 히터의 화면에 에러번호가 뜹니다. 에러번호는 1번부터 10번까지 있고요 1번부터 10번까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려드릴게요 물론 히터 안에 있는 학년설명서에도 에러번호가 다 있거든요. 설명서 다들 버리시더라고요자 먼저 에러 1번. 에러 1번은 히터가 전혀 이상이 없는데 불이 안 붙는 거예요 에러 1번이 뜰 때는 한 가지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배기관으로 흰연기가 나느냐 안 나느냐. 만약에 배기관으로 흰연기가 난다면 그땐 골치가 아파요. 기름이 열심히 들어가고 있는데 점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점화기 동작을 하고 펌프 도 동작을 하는데 점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히터를 완전 분해해서 청소를 해야 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흰연기가 나서 에 1번이 뜨면 조치 방법은 기름관 있죠 이 히터 하부에 기름관을 빼세요 뺀 상태에서 히터를 한네번 다섯 번 가동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기름이 안 들어가는데 히터가 동작을 하죠 그러면서 점화기의 열기로 계속 흰연기가 납니다 그 흰연기가 줄어든 다음에 다시 꽂고 동작을 시켜주세요 그럼 히터가 동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확률은 50% 두번째 l 1번이 떠는데 흰 연기가 안 나와요 아 요때는 해결이 상당히 간단합니다 흰 연기가 안 난다는 건 원인은 딱 하나예요 히터로 기름이 안 들어간다 그때는 기름관 어디에 기포가 많이 끼지는 않았는지 펌프가 잘 뛰는지 그거를 점검해 주세요 근데 난 봐도 모르겠다 그러면 펌프 있죠 펌프 기준으로 앞쪽에 요 앞쪽에 기름호수를 제거해 주고 동작을 시켜보는 거예요 만약에 펌프로 기름이 뽁뽁뽁 잘 나온다 그러면 기름통에서 펌프까지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기름이 안 나온다 그럼 기름통에서 펌프까지 어딘가 막혔다는 거죠 자 기름이 만약에 뽁뽁뽁 잘 나온다 하면 어디를 확인해 주시냐면 요 히터 하부에 요 고무를 확인해 주세요 고무를 딱 봤을 때 만약에 고무가 뚱뚱해져 있다면 뭔가 부풀어 있다면 히터 안쪽에서 어딘가 막힌 거예요 청소가 필요합니다. 두번째 에러코드 2번. 에러코드 2번은 히터가 점화 됐다가 꺼진거예요 1번이랑 비슷하죠. 근데 1번은 점화도 안된거고 2번은 온도가 뜨겁게 달궈졌다가 꺼진거예요 원인은 거의 대부분 연료 부족이에요. 연료 부족이거나 아니면 중간에 어디서 빠졌다거나 그게 에러 2번입니다. 에러 2번은 불이 붙었다 꺼졌다. 에러 3번. 에러 3번은 전압 불량이에요. 지금 이건 12볼트 제품이거든요. 여기 24볼트 배터리를 연결한다거나, 24볼트 제품에 12볼트 배터리를 연결했다거나 아니면 잘 연결했는데 배터리 전압이 낮다거나 또는 배터리 전압도 정상인데 에러 3번이 뜨는 경우 그때는 뭘 봐줘야 되냐? 개발자 모드로 들어갑니다. 개발자 모드 아래 두 버튼 동시 3초. 개발자 모두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전압 표시를 띄우세요. 작동을 할 때. 히터를 거 켜고 에러 3번이 뜨기 전에 이 화면에 빨리 들어가세요. 그럼 이 화면에서 만약에 전압이 10V로 나왔다. 10V 이하로 나왔다. 그러면 히터 배선 어딘가에서 누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찾아주셔야 돼요. 에러 4번 에러 4번은 에러 4번과 5번은 온도센서 이상입니다그 히터 뚜껑을 열면 요런 기판이 장착돼 있어요. 요쪽에 장착돼 있고요. 바로 요 부분 요 부분이 온도센서를 꼽는 잭이에요. 온도센서는 이렇게 꼽혀가지고 이렇게 꼽혀 이렇게 꼽혀가지고 히터 몸통에 딱 붙어있어요. 이 잭이 빠졌다거나 아니면 캡톡 몸통에서 온도센서가 이탈을 했을 때 에러 4번 5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물론 에러 4번 5번 같은 경우는 이 메인기판에서 에러가 나도 에러 4번 5번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에러 4번 5번은 먼저 첫번째 온도센서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본다. 그리고 온도센서 교체 안되면 메인기판까지 교체를 해야 돼요. 자, 에러 6번 에러 6번은 연료 펌프 이상이에요. 연료펌프 이상이 났을땐예 끝났고요. 먼저 이 잭을 한번 뺐다 꼽아 보세요. 그러면 에러 6번이 접촉 불량이 사라지면서 에러 6번이 해결될 수 있고요. 그래도 안 된다, 막힌 경우도 있거든요. 에러 6번 났을 때 간혹 드라이버 같은 걸로 툭툭 쳐주면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연료펌프 교체해야돼요 네, 에러 7번, 에러 7번은 팬 모터 이상입니다. 에러 7번이 났을 땐 뚜껑을 열어주시면 팬모터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뚜껑을 열어주시고 일단 요것만 열어도 돼요. 캡을 열고 손으로 돌려보세요. 에러 7번이 떴을 때 절반 이상은 돌렸을 때잘 안돌아갑니다. 뭔가 걸린 거예요. 뚜껑을 열고 그 걸린 것들을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근데 네, 아무것도 걸린 거 없는데 에러 7번이 뜬다 그랬을 땐 모터책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또 이제 확대가 필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모터에 보시면 자석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위에 한 개, 아래 한개두개 개 보이시죠? 음. 이 자석이 빠진 경우에도 에러 7번이 뜹니다. 이 자석은 모터의 회전수를 체크하기 위한 센서예요또 에러 7번이 뜨는 경우가 드는게 기판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음. 기판에 보면 요 트랜지스터 같은 게 보이시죠? 요게 바로 홀 센서라는 거예요 이홀 센서가 자석이 한번 지나갈 때마다 음. 체크를 하는 센서예요. 이홀 센서가 휘어져 있을 때도 에러 7번이 뜹니다. 특히 제일 흔한 경우가 뭐냐면 고객, 고객분들 중에 뚜껑을 열고 기판을 뗀 상태에서 히터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기판을 빼면 이홀 센서가 이 자석의 회전을 감지를 못하겠죠? 그때도 에러 7번이 뜹니다. 자, 에러 8번 가볼까요? 에러 8번 에러 8번은 점화기 고장입니다 점화기 모든 에러가 떴을때는 첫째로 해야 되는게 메인기판에 잭이 제대로 꼽혀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잭이 제대로 꼽혀 있다 자 이제 점화기 요거 약간 골치 아프고요 제대로 꽂혀 있으면 점화기를 교체해 주는데 점화기도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쉽진 않아요 점화기를 빼가지고 배터리에 직접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연결을 하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빨갛게 달아오르면 그 점화기는 정상이에요. 그게 달아오르지 않으면 점화기 교체가 필요합니다. 에러 9번. 에러 9번은 고온 보호예요 과열 보호 지금도 날씨가 춥지 않죠? 이 상태에서 오늘 같은 날씨에 실내에서 1 0단으로 틀면 어떻게 될까요? 히터가. 당연히 과열이 됩니다. 왜이 히터는 겨울에 쓰라고 만들어진 히터예요 찬바람이 들어가서 히터를 냉각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찬바람이 아니잖아요 23도인데 이 상태에서 10도를 뜨면 히터가 과열되면서 에러 9번이 뜹니다 봄 가을에는 자주 뜰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과열되잖아요 겨울이 아니라서 에러 9번이고요 에러 10번 에러 10번도 결국은 온도 센서네요 4번 5번 10번이 온도 센서네요 그 온도 센서 고장 났을 땐 항상 두 가지 문제가 같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하나 온도 센서 두번째는 메인 기판 이렇게 에러 1번부터 10번까지 간단히 어떤 의미인지 알아봤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나요